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리머 이쿠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스구스덕 깐부대전입니다 2위서 팀이 되며 홀로 생존시 3점, 두리 생존시 5점입니다 6라운드 동안 대결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입니다 풀영상은 풀영상 채널에 있습니다 <목소리> 하루님 쳐 이쿠님 저는 복수자야 복수자? 오케오케 쳐 감살자요 <목소리> 이거 우리 좀 재밌게 가볼까요? 좋아요. 음, 우리, 좀, 우리 좀 재밌게 가자 암살자랑 복수자 네, 조합이니까요 제가 썰고 하루님이 저 잡으러 따라오는 사또 썰어요 네. 좋죠 좋아요, 오케이, 좋아요. 오케이 지금 사보 아무것도 안 깨져있으니까 갑시다 음, 그냥 쭉쭉 가자 쭉쭉 갈게요 어 왜왜 갈색님 무슨일이죠? 어, 갈색님 뭐예요아나 잠깐 마음이 좀 약해졌어 바로 썰면 되는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1분만 있다가 썰어 아 어, 1분 있다가, 맞아, 있다가 1분 1분 이따가. 이따가. 좀 천천히 얘기 좀 나누고 네. 이번판 그냥 다 썹시다 우리, 우리 점수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번판 다 썰고 다니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앞장서 갈테니까 저 도망오면은 그사람.. 그사람 쏘세요 네. 네. 왜왜갈색팀 우리..우리..우리 깜붕부어 오케오케 자갈색팀 몇점이죠? 갈색팀 7점인데? 그..우리..우리..지금.. 저생골매고요이쿠님은요저 시체 운반 아, 그럼 일단 우리끼리 한 다음에 우리 죽여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잘해봐요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영꽃정어님은 뭐죠? 영꽃정어님은 그냥 탐정이요 저 돋보기가 무기예요 아, 탐정 태양비비로 맞출 수 있어요 저희는 둘다 킬직이에요 하루님도 킬직이에요 하루님은 뭔데요? 저요? 평소에는 예. 쓸모없는 칼이지만 오늘은 쓸모있는 칼입니다 뭔데 뭔데 충분히 나... 맞출 저, 수 있을 다 걸요? 다어 저거 들으면 충분히 바이 바이 맞출 나? 수 있을 거야 박용란? 복수자? 네음 복수자요 아, 이거 갑자기 퀴즈가 뭐 됐어 뭐하세요 음. 응. 님 저희랑 아, 얘기하세요? 어 아, 누가 아, 왔다 우리 아. 같은 도울두기입니다아 아, 그럴까요? 그단은 이쁜님 아, 보라 색깔한테 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아, 보라색깔의 쌀로 갈까요? 아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주인네 혹시 초록팀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 더 말해주시면 더더 말해주면은 달원님이 도도새라서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도, 달자고 하시면 저희가다 갈아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혹시 초록팀 중에 킬직 있어요? 아 저희는 없어서 저희는 지금 정보만 다 제공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, 예, 그럼 여기 계세요 맞아요. 여기 계시고 네 지금 점수가 네, 네. 제일 높은 팀부터 일단 잡죠 빨강팀이랑 보라팀 잡으러 갑시다 네아 그럼 저 혼자 갔다 할까요? 한 명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? 아, 아 예. 혼자... 아니 혼자. 저는 여기서 지킬게요 어 활리님 여기서 지키고 하루님 들어가 계셔저 혼자 갔다 올게요 지금 아무것도 사버 안 켜져 있어요 저 오리에요 내가 빨강팀이랑 보라팀 다 썰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에, 사람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전략을 말할게요 음,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만약에 그 투표가 열려서 제가 만약에 달릴 상황 되면은 건띠를 유도하죠 이 안에 송골배 있으니까 건띠 건띠 하죠 건띠 나머지 내가 다 썰면 되지 뭐 돌사도 켜져 있는데? 누가 킨거지? 썰고.. 못 봤겠지? 보지 않았을까? 한명더 썰고 싶은데 시야가 안 보이나? 혹시? 잠깐만.. 빨강 팀이랑흰팁 먹었구나, 보라 팀이 빨강 팀을잡아야고 형님 뭐. 뭐라 그랬지? 뭐부하고 <웃음> 있다, 알자 미코님이 빛나님이랑 이지만지님 다 썰었거든요 꺼놓고 가둬 된다 왔다 갔다 집에서 필포 돌리면서 둘이나 서시더라고요. 잘했죠 여러분들. 잘했어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네, 지금 빨강 팀 8점, 아. 보라 팀 8점입니다. 잘한 거니까요, 이거는. 8점 이번 판이 사람들 안 잡으면 저희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. 인정하시지요, 여러분들. 저는 지금 빨간색깔부터 달고 싶거든요. 아닙니다. 저희는 아무 그거 없어요. 그냥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냥 개싸. 자, 본전을 하자. 자, 본전이야. 빨강님, 빨강, 빨강. 빨강님, 빨강, 빨강. 빨강님 살게. 아니에요. 점수가 너무 높아. <웃음> 빨강, 대머리. 어. 아 대수리구나. 대머리는 죽어야지. 어돌 조심해야 되던데, 저돌 조심하고. 님만 음. 저랑 부단 얘기 가능하실까요, 예? 왜요? 뭐 어, 나머지 분들은 거기 아까 포지션대로, 아까 포지션대로. 제가 제가 보라팀 전멸시키고 올게. <웃음>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제가 도도새거든요그 뭐야, 뭐야? 죽이고. 음. 주, 그종 쳐지면은 저 달아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갈색팀에 음. 갈색팀 지금 7점이란 말이야? 근데 저희랑 네. 지금 팀 맺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잡을게 음.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보라팀 부터 잡고 음. 일단 보라팀 부터 잡고 올게요 네, 네. 음. 음. 어디 있을까 근데 보라팀? 어 올라갔다 아. 일단은 노랑팀 한번 썰었다 노랑팀 한명 썰었고 근데 왜둘다 안개있지? 한, 한 명은 오리인가? 안개 둘이 있는데? 음. <웃음> 무슨 일이야 이게 제가 잠깐 위에 올라간 사이에 누가 썰어버렸는데 못 봤어요 보라님이에요 보라님이에요 아, 네. 아, 아 이게 왕의 뭐야 왕의 방에 <웃음> 숨어있는데 <웃음> 한명와 선물이구나 뷔님이죠? 저 아니에요 저 아니야 뷔님 너 아니야 이분님 파란색깔 부터 한명 썰어야 될거 같거든요 저희 아 오케 이 오케 이파랑팀팁 썰게요 국밥뷔이랑 음. 깍두기님 지금 뭐였죠 저희 둘다 거위였는데 제가 그 정치질로 빨간색깔이랑 보라색깔씩 따습니다아 오케이 무모님은 <웃음> 지금 오리 아니에요? 무모이 오리 아니야? 어 아닌데요? 음,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 숨었을까? 공기 <웃음> 서버 <정비싸고> 켜져있는데 <웃음> 바람팀 쏠고 한번더 쏠고 싶은데 아한번더 쏠야 돼 이쿠님이 엄청난 칼부림을 보내고 있...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쿠님이 칼찍인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빨간 팀, 보라 팀 정렬했고 두 번째로 점수 높으신 파랑 팀은 또 가셔야 되지 않나나 지금 노란 팀은요? 어? 그럼 노란 팀 보낼까요? 6점인데 노랑팀? 아니 요저칼 없어요 칼 없어 칼 없어 근데 진짜 근데 이쿠님 보내면 게임 평가롭게? 끝나지 않을까요? 초록팀은 <목소리> 무사 생존인데? 우리 잠깐만 파랑팀 <목소리> 한번 달아볼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이쿠님 하나예요 지금? 네, 그런 거 네. 같아요 예. 네. 이쿠님 달면은 전원 생존이에요 그두 팀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초록팀은 나랑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 내가 다른 팀 높은 점수를 내가 잡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 평화롭게 끝내줘 고 일단 거 달아주세요 그 <목소리> 이쿠, 이쿠님 그러세요? 달고 초록팀 끝냅시다 파랑팀을 찍자? 그리고 저 달면 안 돼요 너. 저 도도새예요 아니 도도새 알아요 어. 아는 도도새가 있는 거예요 파란 색깔 달아요 뮤믹님 우리가 지켜줄게 뮤믹님 우리가 진짜 살려줄게 3점이라도 얻게 해줄 테니까 파란 색깔 달아요 에. 아 오케이 뮤믹님 뮤믹님 저도 안 잡을게요 뮤믹님 파란색이 다할다 그러면 왜요? 이콘님 일로와요 이콘님 일로와요 네 뭔데요? 일로와요. 저의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코님이 지금 민우님을 자르고 그걸 신고를 해서 지금 이코님 오리가 그냥 오리예요? 암살이에요, 암살. 암살이에요. 그러면은 다런님은 도도새로, <웃음> 우리가 투표로 누굴 죽일 수 있다. 그 오렌지님을 죽일 수 있다. 그럼 우리 둘이서 점수를 얌얌 할수 있다. 아 오케이, 아 오케이. 아 그래, 그래. 내가 오케이. 오케이. 그래, 내가 트로팀 밀어줄게. 아 기다려봐 여기서 그러면 기다리시고. 아 이코님, 우리 진짜 머리 썼다. 아 진짜 좋은 생각이었어. 아 전략 너무 좋아. 그럼 제가 지금 노랑팀 썰고. 나 투표 올린 다음에 달로님쏠테니까 음, 그래, 아, 오케이, 알겠어 우리는 알았어. 오렌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니알았어알았습다 응, 아, 알겠습니다. 알다다 일단 제가 그 저기 그 뮤민 님 뮤직비디오 점수 챙겨드신다고 아, 우리는 이번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점수 먹죠 아 아이, 좋아요 깍두기 님이 뮤민 님 점수 챙겨드린다고 전판에 했는데. 아유 제가 언제 그랬어요? 여러분 깜부예요 여러분 배신이 남부하는 깜부예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더 다가줄게요 음, <웃음> <웃음> 이제 그만해 난 너무 필해죽자 아, 아, 죽은 사람들 어차피 말이 없으니까 할만 이것이 바로 꼴등급의 반란이다 이기다 3점을 네. 무시해? 우리 3점 팀이라고 무시했어 지금 이 그만해 아 근데 잠깐만 내 초록 팀님 그 전략 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니까 초록 팀이 진짜 굉장한 전략을 우리한테 말해줬거든요? 달원님을 쏘고 오렌지님을 달재요 를 뭐. <웃음> 검정 팀 전멸한다고 저는 그게 그대로요 뭐 <웃음> 어떻게 해야 돼? 배신이야? 재미야? 재미야 배신이야. 아. 바언님 잘면 우리 다 점수 얻을 수 있긴 한데. 아 그럼 점수 비슷하게 가져갑시다. 에이, 가져갑시다. 네. 아. <웃음> <웃음> 속옷 찍으라고? 속옷 <웃음> 찍으라고?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? 어 초록도 잡으면 되는데? <웃음> 초록도 잡으면 되는데? 어? <웃음> <웃음> 초록도 잡으면 되는데? 어. <웃음> 공공에 적 가, 그냥, 몰라, 몰라, 공공에 적 가. 아, 몰라, 다, 그냥, 공공에 적 가, 몰라. 아, 근데, 이거는, 진짜, <웃음> 이거는, <웃음> 아, 이거는, 근데, 진짜, 너무, 어, 사이코패스 아닙니까? 어, 교섭을 하셨는데, 이렇게 다달아버리면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? 어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. 아, 모르겠다. 그럴 것 같으면 나 진짜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. 뭐데요돈도제 싸죠. 요네한 마디만 하자면 아까 초록팀, 무리 팀이랑 동백미에서 보이디도 맺었는데, 그래서 다안달았는데 너무 하시네요. 다들 아, 마음 약해지잖아. 아, 마음, 이런마음약해졌다고이쿤님 <웃음> 동정심에 휘말리지마 하루님을 생각해요. 이 쿤님, 짝이 짝꿍을 생각하란 말이야. 그지만전절 싸도 전 괜찮습니다. 어머, 짝게... 오 근데 저... 나이스~! 우리가 이겼다! 야! <웃음>